님들께 네.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안녕하세요, 일어서라 구독자님들. 저는 일어서라 선생님께 코칭 받으러 온 서수민이라고 합니다. 일어서라. 네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, <웃음> 수민 씨. 네. 네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<웃음> 목소리에 고민이 좀 돼가지고요 음그 편안하게 내는 톤을 내면 은 너무 투명스럽기도 하고 음 약간 오히려 좀 목이 아픈 느낌도 있고 음. 근데 또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서 내면 안 좋다는 얘기를 그래서. 영상에서도 많이 보고 한번 쳐다봤을 아. 때도 <웃음> 이렇게 편한 톤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. 근데 그걸 못잡겠어가지고 그러면 은 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게 해마다 수백만 개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 음. 볼때 어떤 소리를 낼 건지 한번 정해서 네. 알겠습니다. 네.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게 해마다 수백만 개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랑 큰 변화는 없어요. 제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? 음.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게 해마다 수백만 개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4 0 0만 개, 1 0 0 가운데 국내 백신 실정입니다. 좋아요. 지금 이 소리로 해야 돼요. 아, 네. 어이 소리로 해야 되는데 뒤에가 다 뒤집히죠? 지적이 나왔습니다 400만 개 가운데 국내 백신 실정입니다 네 <웃음> 그것만 잡으면 돼요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 약간 가식적인 느낌이 들어갈 네.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에 힘을 푼 상태에서 공기만 1 0으로 볼륨을 조절해 줘야 돼요 구가차원의 수평관리합리 음악기때문이라고 좋아요 힘드시죠?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해마다 수백만 개의 일은 다는 나왔습니다 <웃음> 그쵸. 솔직히 뉴스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쓰지 못하고 이렇게는 네네. 안 하는데 그쵸. 어떻게 이제 그쵸. 지금 보면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게 네.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게 지금 똑같은 길이에요 음... 제가 총 쏜다고 표현했죠 쓰제 한 글자씩 쏜거예요그 다음에 지금 두 글자를 썼죠 내가 처음 글자를 보낼 때 공기를 확 보내면서 이 글자만 썼는데 그 다음엔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한번 쏴서 여기까지 올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전에 그 길을 그대로 쏘는데 음... 그 압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조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아까 그 부자연스러웠던 그 느낌이 다 사라져요 음. 지금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이유가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, 아, 음. 아. 근데 이렇게 낮은 <웃음> 네. 거할때 음. 목소리가 갈라지는 거는 뭐 갈라지면 은 내가 안 그래도 목을 앞에 잡고 있죠? 힘힘 네. 힘 주고 있는데 내가 얘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강한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풀어야 돼요 먼저 소리가 강해지려면 음. 얘는 그냥 냅둬야 돼요 왜냐면 송대 진동은 자연스럽게 공기가 울려져서 나오는 게 소리인데 네. 내가 이 소리에 자꾸만 줄을 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바이올린인데 엄청 소리는 높아지고 너무 팽팽해져 있잖아요 네. 근데 공기를 세게 보내봐요 그럼 음. 당연히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죠 <웃음> 이것만 해볼게요 나왔습니다 <웃음> 나왔음, 나왔음 나왔음 나왔음 네다 아. 네. 아. 안녕하십니까 <놀람> 안녕하십니까 서수미 안녕하십니까 서수미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뭔가 가 이렇게 성대 파열 소리도 지금도 가에서도 들어가요 근데 성대, 성대 파열을 모든 가에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열 소리 뭐 있죠? 가, 다, 자, 콰, 뭐 타, 파에서 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. 거기서 한 번씩 다 뒤집히는 거예요 어. 그래서 거기를 다안 넣으셔야 되거든요 네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수민입니다 서수민입니다 서수민입니다 한번더 안녕하십니까 서수민입니다 호흡을 안 썼어요 서수민입니다 서수민입니다, 서수민입니다. 맞아요 고민이 많이 듣던 부분인데 이거를 콕콕 찝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을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<목소리>